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아, 여러분 실방을 마치고 홍맹대전 각입니다 마왕님이랑 그런 거 터져있고 질것 같아요 사실은 질것 같은데 라이킹님 우리 한번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방송용입니다 여러분 매너 플레이 해주세요 마왕님 살살 해주시고 사실은 저는 스탬피드 루피 버리고 싶어 가지고 다꼭 키우고 싶은데 일단은 일중대로 갑니다. 스탠피드 루피와 혁명군 사부로 가요 아까 우리 혁명군이 친구들이랑 했는데 어우 아뭐 아까 샹크스의 개발이어가지고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건가? 이게 어디 나. 자 갑니다 아아 아, 뭐야 사보 대 사보 다입니다 그렇지 토 pessoa i 아하. 자, 힐터라왔고요 아, 이었더라 아, 웃 아, 웃 이게 이게 아, 웃 아, 웃었더라. 아, 웃었 아, 웃었님나 아, 웃었네나나 웃었더라. 아, 웃었더라. 아, 웃었더라. 아, 웃었더라. 지금 갑자기 오시고 나서 헷갈리고 있고요 자, 이 가능하면 일단은 해보세요. 아, 진짜 스탭 루피는. 뭘 죽은 거야, 뭐야, 이거. 오늘은 네 자, 힐커를 잡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꿀 박자. 마왕님 어딨어. 망한테 바뀌었네. 마음이 여기 캡틴 크로 때문에 망했어. 한 명이 너무 배부해아 진짜 우리 거는 가지고 오자. 아유, 크로즈 잡기 때문에. 자, 크로즈 잡고 갑니다. 검은색 잡고. 여기 내가 지켜야 돼. 아, 이러지 마. 여러분, 하나만 해주세요. 파란 거 하나만. 야 여기 검은색 잡고 갈게. 와 진짜 나이스 와진 나메루가 미쳤다 진짜 자, 갈게 사보러 갈게 사보러 가면 좀 나을 것같아자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사보간다 사보간다 안돼 아, 안돼 네, 안돼 아, 네, 아, 아 하나만 잡자 하나만 하나만 잡자 하나만 아 12초야? 시간 조금 딸리는데 해보자. 됐어, 됐어, 안 됐어. 아, 맛있네요. 아, 됐었어요. 즐겜 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푸리님이 반발했는데, 아, 왕은 잘네요 여러분, 갑니다. 이제 제대로 합니다. 마왕님 들어왔고, 우리 나미공주님 들어왔고, 쿵준땀님 들어왔고, 다 들어왔어요 사보님 들어왔고, 다 들어왔어요 혁명군 대전입니다 여러분 혁명군 일단 메인을 먹으러 갑니다 아, 마왕님 조금 더 빠른 것 같아 맞나 빨리 빨리 빨리 네, 네, 네, 네, 네, 바로. 어? 가지고 자, 일단 후지타를 먼저 잡고 갑니다. 후지타 잡고요. 가고요. 이제 칼도 잡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지금 이름 안 보여서 사실 자 피하고요. 아, 네네네네네네네. 헛 손질은 안 되고요. 피하고요! 카이도 카이도 와 카이도 어디가 아 정말 상황이 또 왔어. 자, 됐고요, 당했고요 여기 빨리 방어 좀 해주세요. 아 걸레, 빨리 빨리 여기서 한번 해주고요. 뭐 어떻게 된거야? 왜왜못 일어나? 아, 카이로 카이로 카이로야 딱 아, 아, 지사고 나왔네 아 진짜 세다 뇌명팔냐자 메인자리에서 비벼줍니다 여러분 나머지 자리만 좀잘 지켜주세요 나머지 자리만 좀잘 지켜주세요 나머지 자리만 나머지 자리만 잘 지켜주세요 아 진짜 완전 진짜 앞에서 싸워준다 내가 앞에서 버텨볼게 아, 죽지 않아 끝까지 가는거야 끝까지 버텨 몰라 끝까지 버텨 오. 끝까지 버텨 자 여기서 한번더가 끝까지 버티는거야 자 완전 개 하드캐리 할거야 진짜. 안돼 안돼 아 이제 저기로 가야겠다 아 여기서 안되겠다 이제 피가 없어 딸피야와이번판 재밌다 이번만 개꿀재리다자 이제 루핑합니다. 루핑 갑니다 스템피드 루핑 들인것 같아서 얘를 들고 왔어요 망언이 어딨어 망언이 마르크나? 망언이 잡으러 가야돼 망언이 잡으러 자 아, 이거 잡고 아 여러분 안돼 뺏기지마 여기다 잡을게 여러분 뺏기면 안돼 아 진짜 딴데 뺏기지마 아, 여러분, 진짜, 딴데 뺏기지 마. 아, 다 뺏겨서 끝에, 아. 아. 왜못 일어나, 중력대 못 일어나. 못 일어? 아. 아. 오케이. 어? 뭐야. 마왕님 없네. 야미군주님 있고. 검은 악마님저도 들어와 있고. 아, 뭐야. 13분의 오라며 23분의 오는며자 남의 인근이 한번 잘해보도록 하죠 어이... 어이... 고래방이 어이... 안쓰는데 <놀람> 자 가봅시다 검은 악만니한번더 붙어보죠 요번판은 자신있어요 아니다 <놀람> <놀람> 얘가 알아서 내붙이고 세트 갑니다. 란의 운명을 바아봅시다 풀어올 이가 없어요. 자, 가요. 왜못 일어나? 뭐야? 나도 모르게 죽었네. 구시토라한테... 자, 여러분 사복합니다. 자, 사복가고요 다운드 뺏길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다 뽑도록 할게요. 자, 후리토라 이슈님! 일단 마음을 니다 저는 그냥 아싸리 여기를 일단은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서 위에 안 뺏기도록 조심해야겠군요 아 이번 판은 사실 내가 별로 한게 없네 네, 다들 알아서 잘해주니까 어, 이거 진짜 안 끝났네 요소 괜히 잘못 들어왔다가 끝났고 이제 갖고 오자. 고 오자. 빼기 마세요 여러분. 요거 갖고 오면 이제 끝납니다. 갖고 오면 이제 버티기만 해주세요. 아 버티기. 그래, 조금만 버텨줘. 아 저것도 빼길 것 같은데. 아, 저것도 빼겼지야매 아, 공주님 요아 저거 진짜 저 근데. 게 잡자도 괜찮이크가져갈 오게. 이스메로도가가가고이테러 아, 크. 이즈 이번 판은 검은 남님이랑많이안 좋더니. 이겼다. 이번 판이 이겼네요. 이번 판에서는 마왕님을 만나지 못했네. 아, 역시 남이공주님이 진짜 잘해. 야, 이, 이번 클에서 남이공주님이 잡아야 될것같 수고하셨습니다.